이제부터 저는 세계 평화를 실험하겠습니다 아스카는 이누가 각성하게 되면 위험해지리란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막으려 아니, 구하려 했어 또 하나의 제고로 그러니까 얘기해보게 배덕의 화염 솔패드가이 제대로 붙으면 계획이건 뭐고 없어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 인간의 의지 그 자체 나한테 가장중요한건 말이야. 드라마야 뭐지? 미등록 결전병기가 기동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봐! 세계 대전은 막아야돼! 어서!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너는 해피 케이오스. 해피? 내 이름. 나를 뭐라 부르든 좋아, 상관 안 해. 그저, 존재할 뿐이야.